강력한 오른팔을 가진 전설적인 남자 절대로 죽지 않는 신인류 총알을 휘어서 쏘는 비밀 암살 조직 세상 어디든 갈수 있는 순간이동 능력자 슈퍼파워를 갖게 해주는 미지의 알약 극강의 재생 능력을 가진 슈퍼 솔저 오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화 속 주인공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감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오지게 부탁드리고요.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I need to talk to you alone. And I need you to put your hands up, please. 여기 돈을 벌기 위해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날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정 한눈에 봐도 세상 물정 모르고 지나치게 착해 빠진 친구였죠 다만 그에게는 한 가지 엄청난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오른팔 힘이 무지막지하게 강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자판기 정도는 한 손으로도 가뿐하게 들어올릴 수 있으며 거구의 사내들을 짐짝 마냥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유정 스스로도 자신의 힘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극중에서도 함부로 힘을 쓰지 않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만약 이런 유정의 주먹을 정통으로 맞게 되면 안면 근육이 자유분방하게 미쳐날뛰며 때아닌 표정 부자 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만 주먹이 쓰인 것 말고는 기본기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유정은 곽사부 의 도장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무술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그 와중에 곽사부의 딸인 아민과 핑크빛 로맨스까지 찍어제끼는 이 남자 알콩과 달콩을 번갈아 싸갈 기며 아름다운 한때를 보냅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곧 곽사부의 수제자였던 정유의 질투심 으로 인해 유정은 그만 성추행 누명 을 쓰고 도장에서 쫓 쫓겨나고 많은데요. 뭐 放你嘛. 통진 이후, 我们断绝师途关系, 不准踏进我货架, 滚听见没有 이후 친척 동생의 소개로 정체불명의 노인들을 만나게 된 유정 얼핏 동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복덕방 브로우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이분들은 실전무술에 최적화되어 있는 은둔 보수들이었죠 이기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이라도 서슴치 않는 스펙타클한 반칙과 깽판이 난무하는 현실 무술의 천재들 이후 유정은 노인들로부터 가혹한 특훈을 받은 뒤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있는 자유격투기 대회에 출전 가열찬 화 탄을 펼치게 되고 오해가 풀린 박사부와 정정당당한 명순부를 펼친 뒤뭐탄냄새나 세상 쓰레기였던 정유에게 회심의 일격을 날리며 복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2편에서는 정각신권의 비기를 전수 무려 오른팔에 전기에너지를 축척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비록 1분이라는 짧은 제한시간이 있긴 했지만 그 위력 하나만큼은 오직게 넘사벽 이후 슈퍼히어로 뺨치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세상 짜릿한 액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주성치의 오른팔 기믹은 타 작품에서도 종종 등장했었던 주성치 유니버스의 주요한 밈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언젠가는 이 멋들어진 펀치를 꼭 스크린을 통해 다시 볼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주성치 주연의 신정무문 원투펀치였습니다. 사토는 아인이라고 불리우는 신인류 중한 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의 인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역대급 개인기를 장착, 아니 정확하게는 죽은 뒤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되살아나는 신속한 부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1990년대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발견된 뒤 전세계를 통틀어 총 46명의 존재만이 확인되었으며 목숨이 무한 리필된다는 신박한 특징 때문에 여기저기서 온갖 생체 실험을 당하는 인간 모르모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토 역시 이러한 피해자 중한 명이었으며 무려 20년이 넘도록 정부의 실험체가 되어 끔찍한 실험을 당해왔는데요 이후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사토는 반정부 성향을 가진 테러리스트가 되어 복수를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원작에서는 미 해병대 출신의 영국계 미국인이라는 설정으로 뛰어난 사격술과 백병전을 이용 적들을 순식간에 압살하는 놀라운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또한, 인비저블 블랙 메터라는 최내 물질을 이용, 일명 검은 유령이라는 미지의 존재를 생성해낼 수도 있는데요. 압도적인 힘과 스피드로 본체를 대신해 전투를 벌일 수 있으며, 체력만 받쳐준다면 얼마든지 재소환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유령은 오직 아인들만 볼수 있기 때문에, 보다 스마트하면서도 전략적인 활용이 가능했었죠. 어. <놀나> 뭔데, parade, parade, parade. Crime, 한편 사토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종특을 이용 매우 기상천외한 전략을 쓰기도 했는데요 비행기에 몸을 실은 채 그대로 건물을 들이받거나 치명상을 입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리셋하는 등 일명 목숨담보 액션이라는 액션계의 혁신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아이는 부활시 가장 큰 살점부터 재생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토는 이를 이용해 스스로 손목을 잘라 목적지에 미리 가져다 놓은 뒤 이후 자신의 몸을 분쇄기로 갈아 손목부터 재생 순식간에 자신의 몸을 텔레포트 시켜버리는 매우 충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토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였었죠 절대로 죽지 않는 심각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뛰어난 군인이자 연쇄살인마 사실 따지고 보면 이보다 더 위험한 친구도 없을 것 같네요 I'm o r 어린 시절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주인공 데이빗 오늘도 어김없이 한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중 그만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얼음 아래 물속에 갇혀 익사 위기에 놓여버린 일촉즉발의 상황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데이빗의 몸이 독서실로 순간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데이빗은 자신에게 텔레포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길로 그지같은 집구석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이빗 가장 먼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은행 금고를 털고 단몇초 만에 백만장자로 변신 이랬던 애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역시 돈의 힘이란 훌륭하기 짝이 없죠. 데이빗은 일명 점퍼라고 불리우는 순간이동 능력자입니다. 거리의 제약 없이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며 능력 사용에 따른 체력의 소모도 거의 없는 편이었죠. 하지만 직접 가본 장소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점핑 라이프를 위해서는 이동 포인트에 대한 사전 답사가 필수입니다. 영국에서 여자를 꼬셔 뜨거운 하룻밤을 보낸 뒤 1초만에 피지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고 점심은 간단하게 굳이 이집트의 스핑크스 머리 위에서 혼자 처먹습니다. 그야말로 꿈같은 라이프 그치만 약간의 허세가 쩔어있는 나라면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살것 같은 뭐 곧단 라이프였달까요? 하지만 세상은 격하게 넓고 베이빈 역시 유일한 점퍼가 아니었습니다. 제멋대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점퍼들을 저지하기 위해 팔라딘이라고 불리우는 교황청 비밀조직 이 등장 데이빗을 대놓고 압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점퍼의 약점은 전기입니다 몸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순간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팔라딘이 점퍼를 상대할 땐 케이블이 달려있는 전기 막대기를 무기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무려 순간이동시기나 하는 것들이 고작 전기 막대기 하나에 쩔쩔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일단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데이빗 자체가 싸움을 너무 못합니다 어디서든 싸움이 났다 하면 일단 쥐어터지고 보는데 세상에 이딴 고구마 세기가 또 있을까 싶었달까요 그나마 다행인건 누가 봐도 액션 담당으로 보이는 선배 점퍼가 등장 전투 고자인 데이빗을 대신해 그나마 볼만한 점프 액션을 선사해준다는 것이었죠 Let me know if you guys 층간이동 능력자들의 액션이라는 독특한 설정 하지만 주인공이 너무 민폐 캐릭 이다 보니 보는 재미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점프 액션 역시 엑스맨 시리즈의 나이트 크롤러가 훨씬 더 멋지게 그려낸 바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영화 자체는 그냥 전향 이었다고 해도 할말 없겠네요 막판에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등장하며 속편에 대한 떡밥을 던져주었으나 그걸로 끝 2018년에 임펄스라는 제목의 속편 격 드라마가 가 제작된 바 있지만 영화와의 연결 고리는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소재는 꽤 좋았으나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저로서는 다소 아쉬운 작품이었네요 복용 즉시 5분 동안 슈퍼파워가 생기는 신종 마약이 등장합니다 일명 파워라고 불리우는 캡슐 형태의 알약으로서 먹는 사람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인데요 예를 들면 체온을 마음대로 조절하여 몸 전체를 불로 휩싸이게 만든다던가 보호색을 이용해 몸의 색깔을 주변과 동일하게 만들고 마치 연체 동물처럼 유연성이 증가하는 등 몸 안에 있는 dna의 잠재력을 깨워주는 쉽게 말해 초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었죠 곧 이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증가 통제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자 뉴올리언스 경찰이었던 프랭크 역시 이 약의 힘을 빌어 범죄자들을 소탕하게 되는데요 그런 프랭크의 능력은 다름 아닌 방탄피부 자신의 피부를 완전 단단하게 만들어 근접거리에서 쏜 총알도 가뿐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랭크와 함께 주연을 맡은 아트 소령은 조직에 의해 실험체로 쓰였던 전직 군인인데요. 납치된 딸을 되찾기 위해 텔레이오스와 사투를 벌이던 중 일행에 합류, 프랭크 못지않은 슈퍼한 액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트 소령 역시 자신만의 약발 돋는 필살기가 존재했으니 주변의 수분을 증발시켜 사방천지를 불사지르는 이른바 딱총세우 능력. 그야말로 작중 최강의 능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사실 좀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파워는 텔레이오스라는 조직에서 개발한 비밀무기였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일삼았던 것인데요 어쨌든 영화 후반부에는 이런저런 종류의 다양한 약쟁이들이 등장 각자의 슈퍼파워를 발휘해 신나는 초능력 맞장을 뜨게 됩니다 확실히 볼거리 하나만 놓고 본다면 꽤 볼만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래퍼가 되고 싶은 로빈의 쇼미더 성장기라던가 아트의 딸 찾기 심파 같은 곁다리들이 지나치게 과용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영화가 다소 산만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추천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궁금하신 분들만 살짝 감상해보시면 좋을 듯 싶네요 베테로 특수부대 소속의 뛰어난 군인이었던 레이 게리슨 어느 날 눈앞에서 아내가 살해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고 곧 자기 자신도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지게 되는데요 이후 라이징 스피릿 테크놀로지 일명 rst라는 시설에서 눈을 뜨게 된 그는 자신이 이미 한번 죽음을 맞이했으며 본인의 시신이 이곳에 기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는 과연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었던 걸까요 레이의 몸 안에는 네나이트라고 불리우는 나노 로봇들이 주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레이가 상처를 입게 되면 이 로봇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손상된 조직을 재구성해주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레이의 몸은 뛰어난 자가재생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거기다 근력 또한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인공 힐링 팩터 그리고 근력 강화제였달까요? 한편 이곳에는 레이 외에도 다양한 개조 군인들이 존재했는데요 잃어버린 눈을 카메라로 대체한 뒤 최첨단 시력을 장착하게 된 팁스 하반신의 로봇다리를 장착한 전네이비씰 소속 짐이 달튼 화학공격으로 인해 폐기능을 잃었지만 그냥 존재만으로도 이 영화의 빛이 되어주었던 k t 까지 뭔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적나라한 자기소개 시간이 이어지게 되죠 한편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난 레이 곧바로 시설을 빠져나와 인공위성에 접속한 뒤 아내의 복수를 위해 적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그동안의 기다림을 보상받기라도 말 그대로 신박하기 짝이 없는 화끈한 액션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간단히 복수에 성공한 뒤 본부로 복귀하는 레이 하지만 그를 맞이하는 동료들의 반응이 어딘가 상당히 수상한데요 사실 레이의 복수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의 기억은 복수가 끝날 때마다 완전히 삭제된 뒤 새로 재설정되었고 그때마다 타겟의 얼굴이 새로운 인물로 바뀌어왔던 것인데요. 이는 사실 RST가 꾸민 철저한 계략으로서 그동안 레이의 복수심을 이용해 자신들이 지정한 목표물을 제거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수작이 언제까지나 통할 리는 만무했겠죠? 결국 저쪽에서 천재 해커를 고용 레이의 몸 안에 있는 네나이트를 emp로 무력화시킨 뒤 그로하여금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의 진실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이후에는 좀 뻔한 전개이긴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rst의 음모를 알게 된 레이가 이번에야말로 진짜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로인해 영화 후반부는 앞서 소개한 rst 멤버들과의 피 터지는 전투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아무래도 슈퍼 솔저끼리의 전투이다 보니 역대급 눈뽕이작렬 내용은 둘째치고 볼거리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는 수준입니다 화끈한 영화를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추천 달콤살벌한 영화야기는 이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